음, 가장큰 문제는 한국어 수업이 아니라 그냥 우리 단체 자체에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 한갑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외국인셀럽국을통 한국에서 NGO 서체국홍보한다면좀한연스서게한국어수한국에대한관에도한아지지한국까에 11월에 무료 한국어 교실이 니까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으로 홍보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어? 이 영상 뭐지? 아 뭐야 광고 대학을 다니고 어? 성공 시즌 시작됐다 이지이것이 CM송으로 홍보하면 되겠어 조이너스 코리아와 한국어 교실이 동시에 홍보가 될 거야 이거는 절대 깔기가 없어 다들 혹시 한국어 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생각해보셨어요? 아... 저는 아직 안 떠올랐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맨날 다들 파이팅해요! 제 셀럽 인터뷰가 실행만 된다면 진짜 대박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인턴 분들은 아직 별 생각 없으신 것 같던데 솔직히 제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방심할 수는 없죠 준비 못한 척 하시지만 다들 본인 기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You know, this is competition 거기나 먹으러 가요 저리 저기... 혹시 돈까스 좋아해요? 저희 y 까스 좋아하세요? 아, 아니요 u 기 assail. 잘 e n d a good egg and try to go. I know what's in the air. I know 좋아요 t s in the air. I know 어, 이거 뭐래요?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할까요? 아.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 바위, 보. 아, 아싸, 어. 이겼다. 갱들. 어. <웃음> <웃음> <주바루, 주바루, 주바루. 웃음> A few m o m 선택을